오? 안녕하세요, 여러분. 투원장입니다. 이번엔 제가 이제 거기, 갯벌에서 갔다 왔잖아요. 갯벌에서 잡아온 그 개들을 한번 튀겨 먹어보려고 합니다. 먼저 그 과정도 있을 거예요. 먼저 튀김옷 입히고, 일단 손질하고 그런 과정이 있는데. 자 그런 과정까지 다 찍어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트위치에서 생방송을 하거든요 트위치 모인슈퍼1 많은 팔로우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이제 여기서 개 제가 잡은 개들이거든요 조그만놈들도 있고 큰 놈들도 있는데 대체로 일단 큰 놈들을 골라왔어요 제가 와 싱싱하죠 일단은 일단 씻은 다음에 제가 튀김옷을 입어서 바로 튀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일단 이거를 그냥 씻는 거 상관없이 일단 살짝 헹궈주는 식으로 할게요 이렇게 막 그래서 크게 씻어줄 거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깨끗해가지고 아까부터 담가놨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살짝 헹군 다음에 이제 물을 물기를 빼줄게요 이제. 자 먼저 이제 기름을 좀 부어주도록 할게요. 기름을 데워야 되니까 기름을 쭉 부어주도록 하겠습니다. 오 어, 이제 될것 같은데 이 정도는 될것 같잖아요. 어, 네이 정도면 될것 같아요. 이제 기름을 바로 데워줄게요. 이제 자, 이제 기름이 어느 정도 이제 데워진 것 같으니까 바로 계열을 넣어볼게요. 이제 자 오늘 첫 번째 게 제가. 응. 우와. 우와, 진짜 바로 익는데요? 일단은 얘들이 가까운기 때문에 잘하고요. 와 바로 넣어볼게요 이, 이 친구들도. <웃음> 자 일단 먹어볼게요 한번. 자 이렇게 이렇게 어, 맛있긴해요. 되게 맛있긴 한데 음. 일단 탄 맛이 있다고 해야 되나요? 일단 다 익은 것 같으니까 이제 옮겨놓을게요. 여기다가. 다 완성이 됐습니다. 어뜨거워아 뜨거. 자 이렇게 완성이 됐는데요. 이제 한번 상으로 가서 먹어보도록 하죠. 아, 일단 여기 이제 완성이 됐어요. 이렇게 이거 완성이 됐는데 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. 일단은 탄새우깡 맛이 나요. 탄새우깡 고소한데 탄 맛이 나네요 여기도. 음, 저만 먹으면 좀 그러니까 여기 가족분들한테 이제 좀 먹여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네, 자 일단 먼저 동생한테 줘볼게요. 자 동생 먹어봐. 자나 있었대 다시 개가 탄 맛이 나네요 아탄 맛이 나? <웃음> 이제 아빠 아빠 <웃음> 오 진짜 약간 체육 맛도 나면서 굉장히 바삭하고 아 술안주로 딱인데 이거. <웃음> 아 술안주로 아 이게 아, 엄마 한번못해보신대요 이제 한 마리 해서 아맛이아 맛있어요. 어 냄새는 새우깡 냄새가 나는데? <웃음> 오 담백한 맛 난다. 네만한 맛은 별로 안 나고 새우깡 맛인데 좀 담백해. 아... 자, 일단 이렇게 시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저도 아니, 맛있긴 맛있어요. 되게 맛있긴 맛있는데. 음. 야, 특유의 향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냥 애들. 애들한테 특유의 향이 있어서 그 내장, 내장 냄새라고 해야 되나, 이걸? 완전 어, 그런 게 있어요. 그래가지고, 살짝 호불호가 갈릴 것 같습니다. 음, 일단은. 먹방을 여기서 마치고 이제 이거는 나눠먹도록 할게요 이제 자 오늘 이렇게 먹방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처음으로 이렇게 개를 좀 튀겨봤는데요 생각보다 맛은 괜찮았어요 네요. 어, 우리가 주변에서 먹을 수 있는 개튀김? 개튀김하고 진짜 상당히 유사해요 여러분들도 이제 갯벌에 가시면 흔하게 볼수 있는 이런, 이런 개인데 한 번씩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먹방을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